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파트 전세 대란 시대에 지금이 내집 마련과 건물주가 될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방송과 신문 등의 주요 뉴스를 보면 아파트 전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 보이며 어느 정치인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도 이 전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문매을 막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생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만을 설계하고 건축하고 있는 건축 전문가로서 또 오랜 세월을 살면서 각종 집에서 살아본 인생 경험자로서 사실 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말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누구를 편들자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조금만 시선을 돌린다면 아파트보다 훨씬 좋고 가성비도 높은 집들이 많은데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이 내집 마련과 건물주가 될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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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첫 번째로 왜 남이 지어놓은 아파트에 살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려고 저는 평생 건축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남이 지어놓은 집이나 건물을 사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건물들은 낡고 다른 사람이 살던 집인데다 자신의 특성이나 조건에 맞지도 않고 특히 엄청나게 많은 웃돈을 얹어줘야 살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자신과 가족들의 개성과 특성, 취향에 딱 맞는 집을 짓는다면 새 건물에다가 특히 원가로 즉 땅값도 공사비 등 모든 비용이 거품이 하나도 없이 싼값으로 내 집이나 건물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집이 바로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이 아파트라는 집은 건설회사 등이 살 사람들에게는 단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은 채 자신들의 판단과 가장 사업 이득이 남을 만한 곳을 정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겨우 방 3개짜리 평면과 구조를 한 수백 내지 수천 세대를 천편일일 적으로 지은 집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런 집은 쓸데없는 거품에 잔뜩 낀 광고비, 분양 대행료, 회사 이윤과 금융비 등으로 분양가는 원가보다 훨씬 높고 여기에다가 프리미엄이다 매년 오르는 폭등비까지 그런데도 이런 집을 못 사서 난리이고 이런 아파트 전세가 씨가 마를 정도라니 정말 지나친 환상이고 좀 지나친 일 아니겠습니까? 두번째로는 집주인과 건물주가 될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집 없는 서러움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를 바로 그런 아파트값 아니 웬만한 아파트 전세값으로도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년 튀어오르는 아파트값과 더욱이 전세를 산다면 만기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폭등하는 전세값 그리고 언제까지나 남의 집살이를 할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이런 기회가 바로 내 집과 건물주가 될수 있는 적기라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영상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바로 그런 아파트값이나 웬만한 아파트 전세값 정도면 마당이 있고 지하에는 오디오룸 등 다목적실이 있으며 넓고 높은 거실과 주방, 서재, 다락, 옥상, 정원 등까지 있으며 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더욱이 부동산적인 장래성이 높은 판교 단독주택 등을 충분히 지을 수가 있고 상가주택까지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왜 전세의 씨가 말랐다는 겨우 방 3개짜리 아파트에 몰려드는 것인지 정말 이는 지나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돈이면 그야말로 전물주의에 건물주라는 상가주택과 같은 건물에 당당한 건물주까지 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가건물의 주인집은 넓고 다락이 있으며 옥상 정원까지 있어 살기도 좋고 매월 임대소득도 벌고 또 하기에 따라서는 디벨로퍼 등으로 인생 역전까지 시킬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내집 짓기는 행복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내 집이나 내 건물을 지어본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보람이며 행복한 일인 줄 아십니까? 특히 우리나라처럼 땅이 부족한 나라에 내 땅이 있다. 거기다가 내집 그야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 특성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딱 맞는 내 집을 지는다는 일이 말입니다. 가족 모두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각자가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보고 설계를 해본다? 얼마나 멋진 일이고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냥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그것도 가족들이 상상하고 그리는 내집 겨우 방 3개짜리 아파트처럼 천편일률적이고 개성 없는 집이 아닌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그려보고 설계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런 상상의 집이 건축되는 현장은 또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상상하고 그리고 설계한 집이 현실로 실제 눈앞에 올라가는 모습은 내 집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보람이고 뿌듯함인 것입니다. 더욱이 가장으로서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일로 이보다 더큰 보람된 일은 없으며 특히 이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재미 또한 대단한 것이죠. 자신들이 만든 공간에서 꿈꾸던 생활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인데 더욱이 가족들의 취향을 고려해서 지은 오디오룸이나 정원, 다락 등은 아파트에 살던 시절이나 그런 아파트에만 살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즐거움과 행복인 것인데 그게 바로 건축탐구, 집등 방송에서 소개되는 집 관련 프로그램들 아니겠습니까? 다음 네 번째로는 한 번쯤은 내가 지은 집에서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살다 갑니다 부자도 한평생을 가난한 사람도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한평생밖에 못 살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한평생을 도대체 어느 곳에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특히 나의 자랑은 아니지만 60이 넘게 살다 보니 또 그동안 허름한 초가집과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시골과 도시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또 건축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환경과 집에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나치게 어느 한가지만을 고집할 일도 아니고 그게 아니면 안되겠다는 생각이나 오직 아파트만이 편리하고 좋은 집이라는 환상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인데 요즘과 같이 아파트 값과 아파트 전세 값이 오르는 데다가 아파트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 되는 것을 보며 왜 그렇게 아파트만 고집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모두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처한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다양한 생각을 하며 아파트가 아닌 다른 좋은 집도 많기 때문에 한번쯤은 나와 가족들이 지은 집에서 살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아파트 키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파트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아파트에서 학창시절을 마치고 아파트에서 청년 시절을 보낸 다음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낳고 또그 아이는 부모와 똑같이 오직 아파트에서 한평생을 지낸다? 이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데 평생을 그 좁고 답답하며 꽉 막힌 콘크리트 상자 안에서 보는 것이라고는 오직 콘크리트 숲밖에 없고 콘크리트 거리를 지나 학교나 학원을 오간다 참 드넓은 자연과 푸른 하늘 친구들과 함께 뒷동산과 계울을 지나 학교를 다니며 자연을 만끽하고 꿈과 낭만을 기르게 하기는 커녕 층간소음과 자기 방에 틀어박혀 게임이나 오락에 빠져 살게 하고 있으니 그 옛날 맹자 어머니께서는 아들을 위해 삼천지교까지 해서 오늘날 고금의 맹자라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했다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부모들은 오직 입시, 오직 명문학교만을 위해서 강남으로 또는 아파트로만 삼천지교를 하며 우리 아이들을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게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요즘의 아파트 전세난을 바라보며 지금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데 대해서 첫 번째로는 왜 남이 지어놓은 아파트에서 살까? 두 번째로는 집주인과 건물주가 되는 좋은 기회다. 세 번째로는 내집 짓기는 행복한 일이다. 네 번째로는 한 번쯤은 내가 지은 집에서 살아보라. 다섯 번째로는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 것인가? 라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이러한 의견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고 각자의 생각과 추구하는 바 그리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다는 것이나 특히 비용이나 부동산적인 측면 등 모든 면을 보더라도 아무리 아파트가 좋다지만 그게 내 집도 아닌 남의 집살이인데 아무려면 내 집만큼이나 하겠습니까 아니 그 많은 돈을 주고 전세로 산다는 것은 그 많은 돈을 아무런 의미 없이 묵혀두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만기 때마다 오르는 전세값에 긴장하고 감당기 하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나 이렇게 남의 집전세사이를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과감히 이런 기회에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것이 훨씬 현명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러한 방법이나 특히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면 그렇게 염려할 일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데 대해서도 언젠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러한 점이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건물주가 되거나 인생을 역전시키기까지 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 이런 분들과 이러한 사례들을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막연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분들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을 설계하고 건축관 건축 전문가로서 말씀드린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고 혹시 이런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도 건축 전문가로서 또 인생 경험자로서 이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